가수 박창근 팬카페 포근이가 23일 울산 울주군 상북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150만원 상당의 겨울이불 20채를 전달했습니다. TV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의 우승자인 박창근은 팬카페인 포근이 울산지역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이불을 구매해 기부한 것인데요. 포근이 울산지역 회원들은 20여 년간 무명 가수로 활동하면서도 버스킹으로 모은 수익금을 결시가동을 돕는 등 나눔 행보를 이어온 박창근 가수의 뜻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다. 라며, 지역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윤순옥 상북면장은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이불을 기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라며, 꼭 필요한 지역 취약계층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